자유강화요? 어. 혹시 인생강화인가요 그거? 원래 1000억인데 5 0 0억으로팀 짜고 남은 500억으로 강화하신다 왜 그냥 500억도 더 해가지고 그냥 팀 그렇게 1 0 0 0억으 짜시지 일단 오케이 그러면 500억으로 자유강화? 이펀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가봅시다 1500억 있었는데 강화하다 이르셨다고 그럼 도더욱이 강화를 안하지 않나? 와 1500억이나 있었는데 강화하다가 잃었다고 일단 오케이 근데 500억 자유강화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좀 많이 사놓고 예를 들어서 앙리 같은 애들 지금 EBS 앙리 이런 것들 엄청 차이 나거든요 3카랑 4카 그러니까 3카 이거를 대량 구매를 해놓고 사카에 사카 올리면 그냥 바로 쩔르르다 팔아가지고 또이제 엄청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그 했거든요 악리 아니면 뭐 사카를 오카로 이렇게 강화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카를 육카로 올리는건 이거는 좀 너무 무리고 음. 손흥민 아니면은 메이시로 갑시다 어이둘 중에 하나로 어떤게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솔직하게 22층 같은 거딱사카 샀다가, 이런 것좀한 100억? 아, 근데 이거 오버를이무무안될것 같은데. 한 800억이나 이쯤 되면 모르겠는데. 500억 강화가 자체가, 솔직히 이건 너무 힘들겠다.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손흥민 4카로 해가지고. 오케이. 손흥민 그러면 사카로 해서 최대한 380으로 사고, 재료들을 좀 봐봅시다. 나머지. 이거 1복 가면 바로 갑니다 바로 됐다 갑시다 3.7칸 822억 구단같이지자 개떡상 한겁니다 진짜 가보자 와 진짜 한번 붙여보자 이번에 자유강화 드디어 이제 이게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다 터뜨렸다 하셨는데 1500억에서 어 지금 현재 500억 그리고 5 0 0억 도전인데 흥민이 형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자 진짜로 붙여주면서 한번 웃어보자 형 보여줘 형 인상 찡그리지 말고 제발 가보자 눌렀습니다 진짜 와엔씨님 붙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개봉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하고 제발 진짜 정무형 여태까지 강화 2분 진짜 다 터졌었는데, 제발 한 번만 붙여보자. 진짜 1,500억, 1,50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부당가치 500억으로 떡락했어. 이거 지금 현재 강화한다고 500억을 썼기 때문에 형, 제발 저는 준추입니다. 지금까지 강화 거의 대부분 다 붙였어. 3, 2, 1, 이게 접니다 어어 어, 흥민 흥민이형이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요거 골든 골든상인가 저거 하여튼 어 득점왕 저거 받고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붙을줄 알고 있었어 바로 붙지 822호 축하드려요 어 드디어 이제 붙었고 이거는 그대로 쓰세요 어 22챔 아22 챔은 그냥 이대로 써 이소노민 쓰지 말고 음 얼마나 좋아 아네아 네. 아, 그냥 인강 하지 마시오 그냥 이대로 쓰세요 어 요대로 이렇게 쓰시고 이거 손노민 팔아 이소노민이랑 헬킨이랑 같이 보내버려 오케이 진짜 어 이게 접니다 어 좋잖아 아이 사랑까지 사랑까지 나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음, 아 그래도 일단 어 붙은 거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스케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A 이씨님 다음에도 한번 어또 이렇게 스케줄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혹시라도 질차나아쉽다면질차도 절차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도 제 닉네임이기 때문에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진짜 강화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맡기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알다. 마이들 어, 좀 그렇게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근데 저분이 딱받아했던게 제가 딱 방종하려고 했었을 때 저분이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는데